나 계단 몇번 찍어야 돼. 씨. 개그맨이세요? 아니요. 네. 뭐 술집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헬로로로 예, 땡큐, 바이바이 바이 얘랑 한번주세요내 여자친구인데, 그러면? <웃음> 아, 괜찮아. 할레퀸이잖아 <웃음> 아, <그쵸? 웃음> 아, 그럼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우. 오 자, 조커에. 조커에 빠져야 돼. 취해야 돼, 조커에. 나 계단 몇번 찍어야 돼, 씨. 오우. 내가 지금 지수한테 연락하면 얘폰 하나 아니야? 지수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찾았다 안녕하세요 우당탕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거든요 조카 할리퀸 어때? 아 잠시만 오빠 어디? 에로라니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나한테 내 방송에서 강아지 풍선 만들어 달라고 짜잔 셀카 한번 찍어도 <목소리> 될까요? 아네아 키가 크시네요 개그맨이세요? 아니요 개그맨이세 네. <웃음> 저도 한손아 저도, 저도 아, 아, 네네네 저도 다시 아, 아, 아, 한번 찍어주세요 어네 금방 이것만 찍고 해드릴게요 하나 둘셋 어떻게 나 어떻게 찍어야 되지? 감사합니다. 네. 사진.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어, 무서운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됐어 지수 어디 갔어? 여기 여자 친구 왔는데. 어 걸프렌드 왔네. 하나, 둘, 어! 어디 갔어? 고. o 그럼 셀가져셔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웃음> 감정이야 <저 웃음> 바나나로 네? 출연거요 어떤거요? 아니에요 그개인 개인을 한거예요 출연자 아니에요 여기? 아 아니에요 하나 둘셋 네. 감사합니다 네 뭐요? 치아톨스요 저요? 아 네. 아니에요 누구누구누구? 누구? <웃음> 아, 누구, 누구? <웃음> 이걸 해도 그렇게 닮았나?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아아 <zeros> 어, 약간 목소리는 있잖아. 어 응? 형이에요, 형. 형이 아, 진짜요? 네네. 아, 진짜요? 대박. 와. 아, 진짜요? 아 친형이에요? 네. 뭐 네이버에 친형 나와요? 아, 사진. 와? 와. 음 아니, 이 모습을 했는데 그렇게 본다고? Heck,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mmens? 감사합니다. 애기 안녕. 네. 여자친구한테 찍어야지. 아, <웃음> 커, 커. 아니, 왜 사람들이 왜 오빠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해, 이거? 퀄리티가 다르잖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이, 약간 하다만, 그, 할리. 100, 롯데월드, 100, 롯데월드 가서도 사진 많이 찍고 왔어요, 지금. 나는? 한 2, 300장 찍고 온것 같아. 아, 미쳤다. 아니, 자꾸 줄서. 그러니까 사진 찍어주면 자꾸 아. 줄서, 사람들이. 저, 저쪽으로 가볼까? 그래.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척키 어디갔어? 네, 척키 언니 찾아요 척키 키 갈거야? 왜왜왜왜왜왜왜자 척키야 아, 아,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한번 돌까? 그래그래 그래. 에헤이 후우, 후우. 이거 계단만 보이면 춤춰야지 네? 아하 이거 찍지한만뭘한 <목소리> <목소리>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뭐, 번만 더 해요? 이게 조건문장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진짜? 소주팩 두병마시고어이 어? DJ다 우비 BJ잖아. 예, 오늘 BJ.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누구부터? 아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목소리> 뭐야 여기? 어디 뭐 술집 공부하시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BJ 아란이라고 합니다. 네유령신분데요 이거. 네 유령신분. 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강남 야킨 BJ 김태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J 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키가 아, 엄청 크시네요. 아, 네 키가 좀 크죠? 저는 1 8 3에 18cm거든요. 아 18cm는 뭐예요? 저는 20아 네. 둘셋첫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류제이 씨 아니에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나 본다. 진지 어, 완전 멋져 자, 이제 즐영만큼즐겼으니슬슬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표영화 다리가 너무 아파. 오늘 사진을 몇개 찍은 거야? 어? 대단 <웃음> 어? 계단! 이러고 <웃음> <일하고> 있다 씨 <웃음> 계단 중독 <웃음> 어? 이거 계단 아니야? <웃음> 또라이가 <웃음> 내가 생각해도 나또라이 같아.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들 그래도 물론 나 사진 찍은 거밖에 없긴 했지만. <웃음>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네 사진. 잠하나또 아, 봐.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되네 조명 때문에. 안써 세리어스. BAH <laughs>